여기 누구야? 뭐야? 뭐야? 요 뭐야? 뭐야? 뭐사람다 뭐야? 피피 목이 수건 머리 자 여러분들 자 스타트 고 공포 방송 넘버 no. 원 지금은 또마시대 마이코라 빨리 왕케되라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신다 가자 여기는 식당 주인이 칼부림으로 죽었어요 그 뒤로 여기 어이 식당을 인수해서 들어온 사람들마다 다 쩔당 망해서 나가게 됐어요. 쫄딱 망해, 망, 망해서. 이 터가 어떤 터지는잘 몰라요. 제보해 주신 분이 사연을 얘기를 해 줬어요. 근데 그분, 이제 그분 사연을 듣고, 어, 이제 얘기를 해준 거라,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잘 몰라요. 이제 그분도 어차피 뭐 거짓을 저한테 말하지는 않았, 안 했겠죠. 그분이, 나한테 말씀 아니, 들으신 거를 나한테 이제 말씀해 주셨고, 신발이 앞에 동그랗게 있냐? 하이! 놀래 죽겠네. 씨. 와, 신발이 뭔 동그랗게 있어 앞에? 저 일반 사람 거 이게 신발이 아닌데? 꼭 신발을 안 넣고 들어가는 것처럼 가지런히 눌러놨는데 가지런히 놔뒀어 가지런히, 놔뒀어. 가지런히. 무섭네. 야, 포커스야, 왜그러냐고미션무게 그래, 이십이말이십야 뒤에 뭐가 왔다한거 같은데.. 뭔지 모르겠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존나 무섭다, 이씨가. 어머. 에 누구야? 뭐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디 갔어 여기 나가 보자 뭐야 아까도 계속 뭐 하다 하다 갔다... 여기 있어야 될 신발 어디 간거요 어제부터 나 혼자 방송하면서 아, 포커스가 지금 미쳐있어, 미쳐있어 지금 여기는 뭔 놈의 뭔 놈의 화장기 만한 뭐 박스가 또 여기다 뭐 DDR, DDR 이거 여기가 DDR 장소냐, 뭐냐? 뭔놈이 화장지가 화장지가 뭔.. 겁나 불구만 진짜로 심한것들 아주 뭔 놈이.. 뭔 단백질 겁나게 빼놨네 진짜 무소리야. 무소리야. 무소리 이제부터 존나게 이꼴이 얼굴 럼 존나게 까만해 진짜. 어? 어? 무슨 소리 뭐야 <웃음> 뭐해? 뭐해? <웃음> <웃음> 와.. 와나 미쳐버렸다 와미쳐어 미쳤... 뭐? 뭔 소리야? 발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Oh. 와, 뒤에. 아 누구야? 누구세요? 와, 왜 앞에? 누구야? 와, 와, 와, 사람이다. 와! 잠깐만 이 그, 잠깐만요.. 잠깐만.. 좀더 한가봐.. 잠깐만, 잠깐만.. 잠깐만.. 사람 거떨봐다봐 따라 나온 거 따라 나온 거 같진 않아요, 요즘. 여러분들. 사람 뭔 사람. 사람 뭔 사람. 머리에 여러분 근데 피가 묻어 있어. 피. 피물이 있는 머리. 그 빨간 거요. 빨간 거.